어느 가을날 불국사 앞들은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 눈에 띄는 것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행렬이었다. 초등학교 교장이란 직업의식이 이렇게 작용하는가 싶었다. 불국사 앞에는 수학여행단으로 보이는 일본 어린이 두 학급과 우리나라 어린이 네 학급 정도가 나란히 모여있었다. 가만히 두 나라 어린이들이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일본 어린이들은 질서 정연한 반면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김밥, 과자 등을 서로에게 던지고 피하느라 온통 아수라장이었다. 어머니가 정성껏 싸준 김밥을 돌멩이처럼 던지고 장난하는 것도 그렇지만 던져서 흩어진 김밥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걱정이 되었다. 그때 일본 어린이 한 명이 일어나서 선생님 저 아이들이 왜 저렇게 야단을 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 선생님은 곁에 있던 내가 일본말을 알아들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일부러 들으라고 한 말인지 응. 음, 조선은 옛날 우리의 하인과 같은 나라였는데 지금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저 모양이구나 하는 짓을 보니 저러다가 다시 우리 하인이 되고 말것 같구나 라고 했다. 일본 선생님의 얼굴은 진지했다. 순간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진땀을 느꼈다. 우리나라가 다시 일본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아이들 앞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하다니. 어쩜 지금도 저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었다. 물품과 걱정이 뒤섞인 채 어린이들을 계속 지켜보았다. 역시 걱정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우리나라 선생님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아이들과 그 자리를 떠났다. 아이들이 떠난 자리는 김밥과 과자들로 온통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아이들을 나무라지도 않더니, 어쩜 저렇게 더럽혀진 모습을 보고도 그냥 떠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원망이 앞섰다. 그렇지만 당장 청소를 하고 떠나라고 그 선생님을 꾸짖을 용기는 나지 않았다. 일본 아이들은 선생님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음식 부스러기들을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기 시작했다. 나는 김밥 덩이를 줍는 일본 아이에게. 저 아이들은 함부로 버리고도 그냥 갔는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치우느냐? 라고 물었다. 그 아이는 내가 일본말로 묻는 것이 이상하였던지 희끔 쳐다보며 모두가 이웃이 아닙니까? 우리가 버린 것이 아니라도 더러운 것을 죽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라며 되물었다. 나는 너무나 창피해서 귀 밑까지 빨개졌다. 우리가 이대로 교육하다가는 큰일 나겠군. 혼잣말을 하며 스디쓴 얼굴이 됐다. 하인과 같았던 나라. 다시 우리 하인이 될것 같구나. 라는 일본 교사의 말이 귓가를 맴돌면서 웅웅하는 불자동차 소리를 내고 있었다. 우리는 민족 중후의 역사적 사명을 피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명에 이가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혜와 신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든다 우리의 창의와 정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근면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적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흥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